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은 로또 1052회 월요일 방송 약수 또는 재수 총정리입니다. 어, 규칙수죠? 규칙수. 이제 매주 월요일날 방송하는 규칙수입니다. 어, 도움이 많이 되시죠? 수를 압축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잘 유용하게 사용하시면은요. 자, 오늘 자료 살펴보겠습니다. 1052회 유튜브 방송은요, 어, 지난주 토요일날 복귀 방송을 했고요, 어, 월요일날은 약수 또는 제수 총정리입니다. 규칙수들은 뭐 다들 아시죠? 이거는 어, 자료를 조사하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려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어, 거의 하루 꼭박, 어, 이걸 자료를 조사해야 이걸 완성할 수 있어요. 어, 헌터가 그렇게 장시간을 어, 하루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여드리는 거니까요. 어, 이 자료를 유용하게 예,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어, 이거는 규칙수이기 때문에 어,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로또는, 어, 4연속 내지 5연속이면 규칙이 일반적으로 깨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외가 되는데, 어, 어, 매주 한개에서세개 정도는, 어, 그 규칙을 이어갑니다. 지난 해차에는 세개가 이어갔죠? 그래서 지난 해차에 세개가 규칙수에서 나왔습니다. 어, 최근에 이제 한두 주, 어, 규칙수들이 이제 강세였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어, 서서히 약세로 돌아갈 텐데, 어, 강세 기간이 되게, 어, 3주 정도, 길으면 3주, 짧으면, 아 1주 내지 2주, 이렇게, 어, 강세를 보였다가는, 이제, 약세로 돌아가면서, 이제, 전멸로 이어져 가죠.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전멸로 이어갈 시기가 되긴, 되는데 어, 이번 이차가 이제, 아 강세로, 어, 2연속된 후입니다. 이번 이차가 때문에 2번이 차도 강세로 보여질 때 아, 나올래는지 아니면 이제 제수로되려는지 그건 각자 자료하고 비교하시면 되겠고요. 어, 오늘은 헌터가 그 약한 약한 흠결들도 같이 첨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대상 수는 2번입니다. 2번이 좌측 사선으로 5연속 올라갔어요, 이렇게 5연속 올라갔죠? 어, 이 5연속으로 올라갔고 어, 작은 음결이 2는 어, 한개가더 있습니다 작은 음결이 1개가 더 있어요 어, 그런데 그 헌터 자료상 2는 어, 어, 1구로 나오기는 어렵다 라는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이건 100% 맞는 건 아니에요 이건 참고 자료입니다 참고 자료상으로 2가 어, 1구로 나오기가 어렵다 라는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아, 그거 참고하시고요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그건 어, 그 100% 적, 어, 맞는 건 아닙니다. 아, 참고자료입니다. 일구로 나오기 어렵다는 거는요 어, 그다음에 그 지금 한 2주차 헌터가 아, 강조해 드리고 있는데요. 아, 5연속 수가 나올 시기가 임박해져 있다고 라 말씀드렸죠? 아, 이게 5연속 수도 흐름을 가지고 가는데요. 아, 이제 주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아, 이게 5연속이라고 그냥 텁석 버리면 안 됩니다. 각자 수집한 자료하고 충분히 비교를 하신 후에 버리시도록 그렇게 하세요. 지난해 차에도 42가 오연속이었는데 그래서 헌터가 주중에도 42 추가 조사된 거 보여드리고 막 이렇게 긴장을 좀 했었죠. 앞으로 오연속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또 오연속으로 나오는 수를 잡았을 때 잡으면 그 주의 그의차에는 어, 대박입니다. 왜냐면 하그 어, 어, 수동으로 수동으로 어, 1등 당첨자가 적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하 어, 일반적으로 제수라고 그냥 막 버려 놨기 때문에 어, 수동으로 1등 수, 어, 당첨자가 어, 수가 일반적으로 적더라고요. 그5 연속 수가 나왔을 때요.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어, 두 번째는 어, 퐁당퐁당 5연속으로 올라갔어요. 37입니다. 대상수는. 한번 나오면 한번 한 죽고 또한번 나오면 또한번 죽고 이렇게 퐁당퐁당 5연속으로 올라갔어요. 역시 5연속 자리죠 그런데 어, 퐁당퐁당 자료가 이제 두주 연속 나오고 어, 지난 해차에 전멸했습니다. 지난 해차에한 개밖에 없었죠. 어, 그렇다면 어, 이제 퐁당퐁당 수는 어, 앞으로 한 4, 5주간은 어, 편안하게, 이렇게, 제외시켜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나, 어, 무조건 제외수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려요. 어, 물론, 어, 2주, 2주 전멸하고도 또 출한 적도 가끔 있으니까, 로또는 늘 수학공식처럼 딱딱 맞아떨어지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헌터가 말씀드리는 건 일반적인 흐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헌터는, 어, 일단, 퐁당퐁당 자료는 기운이 빠졌다라고 봐지는데요. 어, 이 37은 자료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렇게. 어, 수직으로 4연속 올라간 자료가 하나 더 있어요. 아 어, 그래서, 어, 여기 퐁당퐁당 5연속에다가 수직으로 4연속 올라갔습니다. 작은 음결도 한번 봐볼까요? 어, 37은 이거 말고도 어, 작은 음결이 3개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5연속 수인데 어, 헌터는 어, 제수에 가까운 약수라고 분류하겠습니다. 제수에 가까운 약수요 자, 다음은, 어, 규칙수 세 번째입니다. 어, 이것도 자료가 두 개가 있는데요. 어, 하나는 퐁당퐁당 사연속 올라갔어요. 대상수가 30입니다. 어, 또 하나는, 어, 이렇습니다. 여기는, 어, 이렇게 우측으로 계단 타기를 하면서 사연속 올라갔어요. 계단 타기를 하면서 연속 올라갔죠? 그 자료가 두 개가 있고요. 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퐁당퐁당 자료는 기운이 빠졌다고 헌터는 보기 때문에 어, 그 퐁당퐁당 자료는 어, 이번에 이번 이 차에 전멸할 거다. 이렇게 전멸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어, 작은 음결들을 봐볼까요? 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어, 여덟 개나 또 이거 말고 이두개 말고도 작은 음결이 8개나 됩니다. 이 30은요. 이거는 제의수에 가까운 약수로 분류를 하면서도 뭐 거의 확실한 제의수인 것 같습니다. 30은 이 규칙을 깨고 나오려면, 이거를 깨고 나오려면, 이어가려면 여기에 작은 음결이 8개에다 여기 두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0개인데 이거를다 이어간다는 건 쉽지 않겠습니다. 30은 제2수에 가까운 약수로 분류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어, 여기도 퐁당퐁당. 퐁당퐁당 자료를 먼저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기는 한번 나오면 두번 죽고, 한번 나오면 두번 죽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출하면 두번 죽고, 한번 출하면 두번 죽고, 이렇게. 대상수는 34입니다. 어, 퐁당퐁당 자료가 헌터는 기운이 이제 빠졌다라고 봐지는데요. 어, 작은 음결을 봐볼까요? 어, 작은 음결이 4개가 더 있습니다. 34는요. 어, 일단 헌터는 어, 작은 음결이 4개가 있어서도 그렇지만 어, 이거는 퐁당퐁당 자료이기 때문에 어, 제인수에 가까운 약수로 분류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어, 규칙 다섯 번째입니다. 여기는 어, 역시 퐁당퐁당 자료인데요. 어, 대상수는 6입니다. 퐁당, 퐁당, 사연속 올라갔죠? 어, 다른 작은 음결들도 봐볼까요? 어, 6은 작은 음결이, 어, 2개가 더 있습니다. 아, 2개밖에 없어요, 이거는요. 어, 그래서 일반적으로 두개 정도면 헌터는 그냥 약수로 분류하는데, 어, 퐁당, 퐁당 자료라서, 어, 6을 헌터는, 어, 제이수에 가까운 약수로 분류하겠습니다, 일단. 어, 제이수에 가까운 약수라고 해서 제이수란 뜻은 아니에요. 나중에 언제든지, 어, 그, 제, 이거를 제쳐놓고 봤을 때, 아 어, 거기 필출수가 안 보이면, 어, 다시 갖다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수에 이 가까운 약수로 분류하겠습니다 어, 퐁당퐁당 자료가 이번 2차에 4개가 있어요. 여기 또 하나 더 있죠? 어, 이번에는, 어, 26입니다. 여기는 한번 나오면 두번 죽고, 한번 나오면 두번 죽고, 이렇게 가고 있어요. 어, 그런데 이 26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런 자료가 있어요. 수직으로 4연속 올라갔죠. 수직으로 4연속 올라갔습니다. 이거에다가 작은 음결이 2개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헌터는 26도 제이수에 가까운 약수로 분류하겠습니다. 제이수에 가까운 약수로요. 자 이렇게 해서 퐁당퐁당 자료 4개를 헌터는 모두 제이수에 가까운 약수로 분류해놨습니다. 이번 에차에 자,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한 줄기가 더 있죠, 요거? 어, 16이 더 있습니다. 어, 16도 수직으로 어, 4연속 올라갔죠? 어, 16은 수직으로 4연속 올라갔고요. 어, 작은 음결이 두개가더 있습니다. 그래서 16은, 어, 일단 약수로만 분류하겠습니다. 16은요? 어, 26은 제2수에 가까운 약수로 분류하고, 16은 어, 약수로만 분류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규칙수 여덟 번째입니다. 어, 여기는 어, 대상수가 21인데요. 어, 수직으로 4연속 올라갔습니다. 자 여기다가 작은 음결을 보면은요. 어, 21은 작은 음결이 하나밖에 없네요. 어, 그래서 이거는 21은 어, 약수로만 분류하겠습니다. 약수로만요. 자 다음은 어,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 다들 아시죠? 어, 당첨 분포도입니다. 분포도. 어, 여기에서 두개 자료가 있는데 규칙을 따라가는 게, 음, 이건 대부분 다 아실 것 같은데요. 어, 하나는 이러한 자료가 있습니다. 어, 이렇게, 39, 37, 35, 33, 이번 회차에 해당되는 수가 31이죠. 어, 1회기입니다. 1회기. 여기, 어, 좌측으로, 좌측 사선으로 지금 사연속 오고 있어요. 어, 39, 37, 35, 33, 이번에 해당수가 31. 홀수만 따라오는 거죠? 어, 그래서 32를, 다른 자료를 보니까요, 어, 작은 음결이 31은 두 개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31은, 어, 일단 약수로만 분류하겠습니다. 어, 여기에서 하나가 더 있어요. 계단 타기를 하면서 또 내려오는 게 있죠? 이렇게요? 여기는 28, 29, 30, 30, 어, 31, 여기 이제 이번 해당, 해당 수가 32입니다. 그래서, 어, 이 32도, 어, 32는 딱 하나밖에 없네요. 작은 음결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2도 약수로만 분류하겠습니다. 일단, 어, 31과 32는, 약수로만 분류하겠습니다. 어, 이 규칙을 따라갈 수도 있죠. 이거요, 어, 우리가 그런 경험도 많이 했습니다. 5연속, 6연속까지 가는 경우도 봤어요. 그렇죠? 어, 우리 때문에 일단 약수로만 분류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어, 규칙수 11번째입니다. 어, 여기는 어, 이렇게 올라갔어요. 우측으로 계단 타기를 하면서 4연속 올라갔죠. 어, 해당수가 40인데요. 어, 이 40은 어, 작은 음결이... 세개가더 어, 있습니다 작은 연결이요 어, 그래서 이것도 일단 약수로만 분류하겠습니다 40여 헌터가 지금까지 현재까지 조사된 자료를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다음은 어, 12번째입니다 규칙수 어, 여기는 대상수가 30군데요 어, 우측 사선으로 4연속 올라갔습니다 어, 39 다른 자료를 보면은요. 요거는 어, 작은 음결이 두 개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어, 39도 일단 어, 약수로만 분류하겠습니다. 39요. 다음은 어, 규칙수 13번째입니다. 어, 여기는 어, 우측으로 계단 타기를 하면서 4연속 올라갔어요. 43이죠. 어, 43은 어, 작은 음결이 한 개밖에 없네요. 아, 어, 그래서 어, 43도 일단 약수로만 분류하겠습니다. 어, 43은 보너스 볼로 나오기는 어렵다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43이요. 자, 다음은 어,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는 어, 8번인데요. 어, 우측으로, 아, 좌측으로 두개 단타기를 하면서 사연속 올라갔어요. 좌측으로 두 계단 타기를 하면서 사연속 올라갔고요 여기는 작은 음결이 한 개밖에 없네요 8번도 그래서 일단 8번도 약, 약수로만 분류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15번째인데요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는 우측으로 계단 타기를 하면서 사연속 올라갔죠 대상수는 17입니다 17은 어, 작은 음결이 세 개가 더 있습니다. 세 개가. 그래서 일단 약수로만 분류하겠습니다. 특별하게 뭐 제외된다라는 그런 조건은 없어요. 그래서 약수로만 일단 분류하겠습니다. 어, 다음은 어,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어, 여기는 어, 대상수가 5인데요. 어, 좌측으로 계단타기를 하면서 사연속 올라갔습니다. 어, 여기도 오도 어 작은 음결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역시 약수로만 분류하겠습니다. 다음은 어,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어, 여기는 대상수가 15인데요. 어, 좌측 사선으로 4연속 같죠? 어, 15는 자료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는 어, 이런 자료가 있어요. 여기는 좌측으로 계단 타기를 하면서 또4연속을로 왔습니다. 자료 두 개가 중복됐고요. 어, 그 다음에 어, 작은 음결이 두 개가 더 있습니다. 두 개가 더 있어요. 어, 그래서 15는 어, 일단 제수에 가까운 약수로 분류하겠습니다. 제수에 가까운 약수요. 다음은 어, 이렇게 해서 어, 저 약수, 규칙수, 어, 이번 회차에는 17개를 열일, 보여드렸습니다. 열 17개요. 안정적인 필터 범위는 0에서 3 또는 0에서 4, 공격적인 필터를 하시는 분은 0에서 2 또는 1에서 3 또는 1에서 2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2차까지 두주 연속 3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장 강세 기간이 최장 3주니까요. 그래서 이번 2차에도 강세로 이어질려는지 아니면 이번 2차부터는 이제 약세로 돌아가려는지 아, 약세를 돌아가면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전멸이 되고 이렇게 합니다. 지난번엔 스물 몇 개인데 그게 다전멸한 적도 있고 그래요. 자 그래서 어, 이번 2 차까지는 어, 이번 2 차는 필터 범위를 1에서 헌터는 어, 1에서3 정도를 권장하고 싶은데요. 어, 판단은 각자 하시기 바랍니다. 어, 개수가 많든 적든 이 필터 범위 내에서 있습니다. 이 필터 범위 내에서요. 어, 참고하시고요. 어 내일까지 서울 어, 연휴죠 어, 연휴 기간 동안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 어, 되시고요 어, 헌터는 어, 연휴 기간에도 어,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어, 헌터가 조사한 자료들을 어, 그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셔서 해 어, <목소리>